연말에 죽이셨네? 지금 다리와 손과 그리고 머리가 확 음. 터져서 모두 무슨 은다 비슷한데 저희는 다리랑 따로 놀고요. 상체도 따로 놀아요. 펜싱을 배울 때잘 기본적으로 한네가지 정도만 배우면요. 일단 기본적인 자세가 다 배우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지하는걸 배울 거예요. 네. 말하시죠. 그러면. 박스. 자 여기서 앞발이 먼저 나가고 뒷발이 반너서 따라가다 근데 그때이복폭의 간격은 그대의 의지가 음. 들어있어요 이렇게 발을 는데 하면서 이어서버리면안 돼요 음. 앉전 상태 그 상태 로자 여기서 이제 롱배라고 해서 기우하는걸 롱배라고 해요 롱배라는 하나 <웃음> 배우면 봉나바봉나리에가 있어요. 봉나리에 무슨 지로점수죠? 옹나에. 옹나바, 봉나라입니다 옹나바.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제는 배워야 될 동작, 공격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마지막으로 배우면 이 아까 배웠던 두 동작들하고 같이 합쳐서 그리고 이걸 갖다 게임을 할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제일 마지막 배울 동작은 동작으로 빵트라고 해요 빵트. 따라해보자, 팡트 빵이 아니고 팡트 팡트 팡트 그래서 팡트 자, 상당한 동작은 앞발하고 손하고 같이 뻗습니다 덩이 뒤로 빼지 말고 섹시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그 다음에 이 발끝을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쭈 그리고 딩고르 피고요 뒷고르 하늘을 보세요 자이 동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빵트 빵이 아니고요 빵트요? 진짜 배운 거가아요 빵트 빵트 빵트 이제는 이 동작을 가지고 한번한 한 번에 아까 구분 동작이었지한 번에 빵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엉기야자 제일 중요한 건요 속 숨을 수도 있지만 원래 저기합안 넣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 파트 공격 동작이잖아요. 이때는 조금기합을 넣으셔야 돼요. 빵! 그렇죠. 잘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공기야! 말하시! 빵! 뭐 하나 빨리 먹었죠? 자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 십! 아. 벌이에요. 기압을 넣어야 돼9 8 7 6 5 4 3 2 1 범계야 이제 기합을더안 돼서 쉬지 않겠지 범계야 와주시 빡 아! 어우 기합 소리 더 좋아 이제 우리 손동작 몇 가지 배워보고 그리고 게임 한번 뛰어볼게요 팔을 일단 내려놓을까요? 팔을 옆에다 살짝 내려놓고 자, 이렇게 쏘서 한번 대볼까요? 요렇게 제가 여기를 툭 때릴 거예요 네, 그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네네 피하셔야 돼요 그죠네 자,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제가 피할게요 네피하죠네 피하죠, 네. 피하죠? 그 반대로 지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못 피했어요 못. 다시 이제 반대로 간단한 아니, 펜싱이에요 펜싱 시작인데 앉아서요 엉겨서 그릇을 잘 잡으셔야 돼요 준비 에더플랫위위 위. 늦었어요 <웃음> <웃음> 다시 할게요 에더플랫위 위. 1대0 반대로 2대0 3대0 이밌 <웃음> <웃음> 네, 재밌는 3대1 3대2 3대3 오잠각왜 그러세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음> 아, 시작하십니다 오늘었 <5대> 어제는 <웃음> 아, 처음에 시작한 지꽤이겼어요이겼어요윗또한 가지 더 해볼까요? 네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장갑을 가지고 네. 한번 할게요 장갑 다 정리하는 거죠 노상우에서 제가 이걸 내릴 거예요 언제 내릴 줄 모르죠? 내리면 잡, 손을 뻗어 잡아야 돼요 아, 근데 네. 네. 이렇게 가시면 딱 뻗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쉽게 말할게요 펜싱이 정말 좋은 훈련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아낌없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아빠꺼좀 쉬웠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이둘 중에 어떤 색깔이든 저 빨간색 네, 두분 제가 알습니다 빨간색만 잡으셔야 돼요 네 좋았습니다 잡요 어! 네. <웃음>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두분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어, 네. 네 제가 평상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더앤더버 뭐예요. <웃음> <웃음> 디오 선생님은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 빨간색입니까? 둘다 어, 아. 정결 중이시네. 어? 1대1? <웃음> 아 1대0? 네. 됐습니다. <웃음> 2대1! 요거는 <웃음> 세번 먼저 네. 이기는 걸 하겠습니다. 네, 잘이 <웃음>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졌죠? 네. 어. 다치면 어떡해요? <웃음> 벌칙 하나 할게요, 벌칙. 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조금 <웃음> 더이 <좀더> 이렇게 <웃음> 가면 앉으셔야 돼요. 어.. 아, <웃음> 뭐? 다운이 <웃음> <왜, 지금을, 웃음> <너무 웃음> <수술이 웃음> 자, 그래서. 10번만 할게요, 10번만 네네 1 0번 너무 <웃음> 이게 원래 비빔이에요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 과장님께서 헬멧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대와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펜식은요네 이건 헬멧이라고 드리지 않니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웃음> 마스크. 그서 마스크를 고또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를 한번 이제 여기 세 있다 생각 때려보세요. 우선 저는 마구 방금 끝났죠. 끝났어. 저는 안들어왔어자또 속여보세요 저를. <웃음> <자. 웃음> 이 뭐래도 안 돼요 이거. <웃음> 예. 우리가 이제 터치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돼. 아. 그렇지. 잘하셨어요. 굿. 관장님께서 저를 아마도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호인 <웃음> 랭킹 1위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 맨손 무술하고는 완전히 이게 차원이 좀 다른. 들어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와이어라 그래요. 네, 전기 케이블인데 여기 리를 돼서 전기 연결이 돼서 감전은 안 되죠. 뭐모르서 <웃음> <올해서> 예전에 그랬는데 <웃음> 관장님께서 직접 해주는 해주시는 호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해주고 네. 자, 테이션. 쌀업. 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쌀업 일, 둘, 하나. 셋, 넷. 역시 에프. <웃음> 여기는 이제 닫고 달았어 그래야 알리 아타 오케이 둘더 프렛 알리 앞쪽 중이서다잘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펜싱은 룰이 존재예요 그래서 네. 먼저 공격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어.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을 방어를 해야 돼요 네, 넷 네. 아리 자 먼저 공격, 공격을 했죠? 네 근데 나 도망가서 시대라고 그어요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공격을 공격 성공이 공격. 있는 공격을 못한 사람이 도하서 다닙니다 아, 저 지금은 또렷습니다 아리 네. 네. 네. 네. 네. 네. 공격 실패 성공해서 아리 공격이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방어를 그래. 해야 돼. 아, 아, 그게 의무예요. 아, 제가 한번 공격을 해서 실패하면 일단 방어를. 방어를 해야, 해야 돼. 아, 아 네. 그래 알. 아, 네. All hey. right. Yeah, I did. w o h 따로! 따라... <웃음> 수하세요 와... 마치도 먹고, 압수하세요 마치도 먹고. 압수 오! 오! 이거 뭐지? 아, 압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네. 네. 정말. 에이, 와. 멋있다. 이게 뭐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너 하... 너무 신나고요. 너무 재밌는데 죽국같이 힘들어요. 와, 관장님어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재우셨어요? 아, 너무 재밌는 정도가 아니고, 반장님 저곧 등록할게요. <웃음> <웃음> 네, 네, 저 진짜 <웃음> 할 겁니다. 대화 <배우와> 감정. <웃음> 네, 반장님 네, 오늘 정말 네.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즐하셨습니다 네. <웃음> 김용재는 어디 갔다 <웃음> 오셨어요? 카메라 때문에 주의로 돌아갔다 하셨다 아, 이렇게 땀을 묻혀나? 아, 아, 알지 않았시지 아, 아까 잠깐 보고 계세와 <웃음> 오늘 진짜 최고 최고 어, 아까 마스터 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이스터로 하게요 펜싱을 지도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마이스트로 하는 거 저는 어, 봤는데 이 마이스트로 는거 갖다가 드려야 돼요 너무 기본적으로 처음에 볼때 너무 동작도 잘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제가 게임을 떴을때 몇가지 안가서 들었는데 빵트 동작을 잘하시더라고요 빵트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순간적인 순관력도 좋으시고 역시 무슨을 하셔서 그런지 다른 분들하고는 보통 한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의 어떤 스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욱 선생님 어? 네, 이 감격적인 것 같은데. 아. <웃음> <웃음>